올라가야 돼 okay. 보아나고 <목소리도> <한국에서 처음에 카락> 여기 정혜 이야 오랜 친구 소미님 <웃음> 제가 첫해외고 있는 친구 우리 안만나죠 <웃음> 몇개월 됐나요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와 넣어서 춤잘 춘다 <웃음> 어, 어떻게 어겉가리어게 <웃음> <목소리> 아이! i s is the best day. i s the best day. 사해 i s 녕하 the best day. 아이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Let's g 너 여기 지금 너무파티 아니지? 아, 아는... 제 아, 아, 파티에요. 여기 오시면 아저씨는 <웃음> 깔려 있고요. <웃음> 엄마들에게는 드실 수 있고요. 여러분 이따 공연 끝나도 안 갈거죠? 저희 진짜 거짓말 안하고 다른 멤버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양호원이랑 저는 저희 풀장 가운데 있겠습니다. 가운데 있을 테니까 알아서 해주세요. 알겠죠? 오케이, 됐나? 네! 갑시다! 나도 sure. oh, <Undon> <gratitude> <침 mia gauge> 나도 옛날 통도 나도 나도 나도 도나 뒤로 아, 야! 유은지 으 가자! 다동의하면지한 리복집이야? 나 리복집 가봤었나? 아니, 야 아, 그러면! 야 그러면 이거 다수결로 할거투 올려! 단톡방에! 야, 다 아, 그래? 아, 원하는 <웃음> 올렸어? 어디? 아, 가자! 아 올려놓고? <웃음> 어지 리복집 한표 하셨네요? 리복집 아니야? 근데 나! 나나 나, 나... 나 투표 봐봐! 아... 나도! 오... <웃음> 약간, 보원 언니랑 나랑 반장 선거하는 거 같은데? <웃음> 이것도 당첨이야, 4명이거든. 야, 그럼 한신 누구야? 언니? 몇대 몇이야? 4대1. 4 여기 네명이4아1 4대한4가1 4대 엄청 좋아하는 1 4대1. 4대1. 4대1. 4대1. 4어1 4대1. 4대1. 4요 저의 <웃음> 주문이야 네? 지나갈게요 하니 하다예요나 그런거 좀 h e s 지유튜는 어떻게 얼마나폭고る ا 장을 하는? 야! 얼마나 니하나여니지키그 아, 아. 놀러 갔을때 해주면 야, 되겠다. 다야다 너는... 다 가지고 있는 화장품 들고 나만 그 따라해. 아니 알아? 안 되는 아, 사람은 아, 아, 아, 아, 아, 내가 하는 거야. 블노이즈 백이랑 고원. 아 나도 기다렸다 뭐. 나 이거 해보고 싶었어. 아 한현이 어,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? 한 사람이야. 이거 왜 하는지 알아 너네 이거? 아 첫장 맞출래. 어안 해. 아, 이거 나한 번만 찍. 아튜브가만히 그래, <웃음> 네, 아, <웃음> 아, 지금 가요? 네. <웃음> <웃음> 우리 요 아, 너무. 우가 어디가서 어디가서 어디요서어가서 네. 가서 어디가서 어디가서 어디가서 어가가 어디가서 어디가어서가서 자제아리어떡 <웃음> <머리 어떻게> 해요? <웃음> 언니, 진짜 그브 모양대로 됐어. <웃음> 이러고 <거> 놀러 1 6 6 0원 나왔습니다. 방감, 방감? 이거 지금 병 돌리고 있어.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야. Please me my baby. 아, 지치려. 아, 지치려. 아, 뮤비 갑니다. 아, 뮤비 가요. <웃음>